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오늘 규면의 칼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노스케와 제니치 이두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제품은 제니츠입니다제니츠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니츠 약간 좀 약간 억울한 표정 알고 보면 굉장히 여자를 밝히기 호색한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캐릭터인데 아무튼 제니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료 중에서는 제니츠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됐는데 완전 처음에 봤을 때 진상이라서 제가 너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참 정이 가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애니를 보던 꼭 이렇게 찌질한 캐릭터들이 꼭 나오거든요 아무튼 제니츠가 그걸 맡고 있는데 제니츠도 약간 이렇게 플립 모양의 박스 아트가 있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앞에 박스 아트 나와 있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세피아 칼라 버전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한 세트다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쪽에는 제네치의 전신샷이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다이 스피리엔 이 반스 프레스토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위에 보면은 똑같은 박스 아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또 이거 라이센스나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세 이상 뭐이 정도 박스는 그렇게 볼게 별로 없죠? 자 열어서 패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패키지를 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앞에 서 있는 게 이제 본체가 있고요, 헤드가 있고요, 밑에 끼우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거의 구성이 비슷해요. 헤드와 몸통, 그리고 베이스. 몸통이 보면 은좀 특이한 점은 얘는 칼이 따로 나눠져있지가 않네요. 그냥 칼이 붙어있습니다. 아, 손잡이가 좀휘어가지고 아주 별로긴 한데 헤드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립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조립할 때 보면 은 고개의 방향을 정해줄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홈이 파여있어요. 얘를 여기다 쑥 끼워! 그러면 이렇게 잘 껴지게 되는데 잘못 끼면요, 목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 굉장히 <웃음> 괴랄하죠 아주 <웃음> 제니츠 잘 껴졌네요. 그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야. 발판에다가 끼워주는데요. 발판 이게 좌우에 구분이 있어요. 이게 맞는 쪽으로 끼워줘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럼 껴보면 잘 들어가면 맞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맞는 거예요. 제니츠가 완성이 됩니다. 네, 제니츠가 완성된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니츠 얼굴 표정 굉장히 잘 나왔죠? 소년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근육 질이고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니츠의 이런 느낌들, 표정부터 헤어, 칼라, 옷의 도색도 괜찮고 프로포션도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도 헤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헤드 봅시다. 헤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니츠가 이 예, 웃긴 표정이 사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진지한 표정보다 왜냐하면 싸울 때는 정신을 잃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스포일러가 됐다면 죄송한데 아무튼 뭐 알고 봐도 뭐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재밌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얘도 눈썹과 눈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건데 상당히 입체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리즈가 보니까 얼굴이 갸름하게 나와요. 제니츠도 이 정도로 갸름하진 않거든요. 얼굴 형태 자체가 약간 볼이 살짝 있어야 되는데 다 굉장히 갸름하게 나와가지고 나이보다 성숙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그라데이션 도색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머리 모양도 사실 이거 굉장히 만들기 귀찮았을 텐데 조형도 잘해주고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안타까운 건 이게 저가형이다 보니까 접합선이라던가 이런 게 보여요 표면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요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전시해놓기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옷도 보면요 이 도색이 그라데이션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문양 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귀살 때 복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나쁘지 않고요. 도색이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미스된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옆에서 보시면은 옷세 칼라랑 머리카락 때문에 이 이음새가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손잡이가 휘었어요 칼이. 이게 좀 아쉽긴 하네. 이게 연질이라서 이런 손잡이가 어딨어 아무튼 얘가 칼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칼. 오, 잠깐만. 떨러지는 건가? 이거 움직이네. 여러분 이게 조심하세요 파손. 안 빠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괜히 움직이다가. 지금 잘못하면 부러져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조심하시고요 손은 칼을 뽑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 왼손은 칼집을 꽉쥔것 같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칼집을 꽉 쥐고 있지 않아요 손이 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설정이지? 역시 귀살대 복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벨트인데 벨트가 조금 저렴해 보입니다 자 바지 주름 이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혀있죠 이제 무광으로 마감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다리 쪽에 오 다리 쪽에도 굉장히 제니치의 옷이랑 어울리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도 역시 일본식 샌들을 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저렴해 보이는 이 베이스 껴져 있고요 뒤에서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크게 특이점은 없기 때문에 도색이 심하게 미스난 게 있다면 제가 이제 막 둘이 까겠는데 전체적으로 뭐 자잘하게 눈에 거슬리는 거가 없는 정도라서 이 정도면 뭐 같이 세워놨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 크게 한번 재 볼까요? 자, 발부터 머리까지 16cm 정도 되고요 밑에 베이스가 1cm다 보니까 1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니츠 한번 살펴봤고요 이노스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노스케 아주 근육질의 멧돼지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박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을 두 자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야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른 이두 가지 버전입니다 얘도 제니츠 세피아 버전과 한 세트라고 하네요 저는 뭐 오리지널만 사려고 해서 세피아 버전은 사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다시 보게 되는데 발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아주 야성적이야 자, 응. 옆에 보시게 되면 또 전신샷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또 귀멸의 칼날 로고 보이고요 밑에는 라이센스와또뭐주의사항들 되어 있습니다 얘도 빨리 꺼내서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스케는 내용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조금 패키지가 늘어났어요, 칼 때문에. 보시다시피 박스 앞에 있는 게 본체 있고요. 헤드 있고요, 칼두 자루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한번 얼른 또 조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노스케 완성. 네이 노스케 보시면 프로포션 굉장히 좋습니다 근육질인 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근육의 명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살색으로 쭉 칠해졌어요 조형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말고는 명암 도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 대신 헤드는 어우 꽤나 괜찮아요 패널라인이나 뭐 목선이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의 표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헤드 보십시오 여러분 헤드 기가 막히죠 예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 눈동자 표현까지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실 헤드가 독보적으로 튀거든요 근데 헤드를 너무 괜찮게 해줬어요 핑크색 코에 콧구멍까지 잘 되어 있고요 사실 뭐 헤드가 다했네 얘도 근육질의 몸도 나쁘지 않고요 네, 허리춤에 이렇게 털로 휘감고 있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칼은 뭐 조금 아쉬워요 네,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출색으로만 놔둬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이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다 이제 먹선을 넣어가지고 붕대가 감긴 거를 좀 드러내줘도 입체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바지에 이런 주름 같은 것도 다른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리 쪽에 털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은 어이 털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또 뒤꿈치는 나와 있어요. 어나 이거 몰랐네. 어우 발가락 발톱까지 표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노스케 아주 멋져요. 이기 나중에 나온 거는 또이 언마스크 헤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안 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조회수가 좀잘 나오면 그것도 사고 일단 이렇게 이노스케 보여드렸습니다 두개 같이 한번 볼까요? 제니츠와 이노스케 두 캐릭터를 같이 한번 세워봤는데요 역시 이것도 잘 어울리네요 제니츠가 엄청 진징인데 이노스케한테 또안 져요 보면 굉장히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요렇게 한번 두 캐릭터 봤는데요 아주 피규어 잘 나왔네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도 제가 만든 디오라마와 함께한 귀멸의 <웃음> 칼날 피규어 리뷰였는데 일단 이두 제품이요 다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믿고 구매할 만한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스가 나는 것이 자잘하게 있긴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그거 다 용서가 되거든요 일단 조형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추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애니를 보면 안살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 꼭 애니를 <웃음> 보시기를 추천하면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타입블레스습니다